기봉왕성 구릉산이라 대학업과 어? 지금 다 죽기 대간 말이야. 다 죽기 돼요. 어떻게 죽기 대있 사람한테 갔다가 앞에 어떤 임금 수라상. 영세 임금 수라상이에요. 어? 누가 누가 잘못 도가지 임금이지 잘못을 사람이 있겠냐. 이게야. 그냥 만반전술로 채널 만든 임금 수라상 같은 이놈 바 뜨거 또아빠 같은 나도. 묵지 못한다. 그 말이야. 에? 이것은 이제 기봉왕성에 기락가는 것은 이제 어찌 중생할 만한 일입니다.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마님이 참벌로 진리 배가 고픈 사람들하고 말아야 진리 배가, 진리 배가 고팠은 이미래에이 다가도록 참벌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는 배가 고팠은 말이지. 고생만 이런 사람 앞에 참로 무상대도, 무상 묘법 말이지. 이 참벌로 진리의 자산을 바로 깨치고, 중도를 정등을 켜고 영원토록 부사에 했다, 긴게들가는 말이지. 이런 묘법을 갖다가 암만 웃든지, 귀가 아프고, 입이 아프도록 일러줘도 말이지. 귀를 갖다가 실지 웃든지, 저게 신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말이지. 따라서 마님 실천을 못 하더라. 이것이라. 그것은 비유를 말하자면은 배가 고파 죽어가 사람 앞에 죽어가 사람 앞에 밥을 갖다 놓고 말이 자꾸 밥을 놓고 잡수도 잡수도 해야 된단 말이야 안 먹고 결국 죽을 삐더라 이 말이야 똑같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참으로 말이지 적어하시 그럼 밥 숟가락 들고 떠먹으면 된다 그 말이야 떠먹으면 사는 기야 예? 떠먹으면 사는 기인데 결국은 안 떠먹으면 죽을 삐거든 그럼 허물이 누구한테 있냐이 말이야 응? 그래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중생이 말이지 중생의 이 진리의 이제 이제 좀배하 고파서 말이지 영원토록 생사 윤리고를갖다 영원한 고를 갖다미하지 못하거든 이런참 무상 묘법을, 대복을만들거라 조금만 어떻게 이 법을 믿고 말이지 내가 공부를 해라 이고 말이지 하여 자선을 깨집이는 놈이 영원토록 대자리 해탈인이 될거 아니야 어?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은 음 밥상을 갖다 옆에 두고 굶은 사람과 또같다이 말이야 빙우이왕 병우 장드차 빙들이 어? 많이 다 죽어 산인 말이야 다 죽어 산사이 참으로 천하에 둘도 없는 이화할만했다가 말이여. 그, 그 사람부터 말만 들을 것처럼 당장 사는 기길등 약한 쪽만 치면 살이 부침한 말만 산다 그 말이여. 산 그는 어찌 천하 미행이 신이를 갖다 만데도 말이지. 어그 사람 만나 안듣고 만데 병못 나와 죽어핀다 이 말이야. 똑같은 사람입니다. 개 이만 이지는 고불 고주는 전부 천나대이외이거든 중생 비열곤 치는 대이외이다 그만 대이행이다가 말이여. 그래서 이 중생을 위해서 말이지. 중생을 위해서 이런 참말로 좋 촌부감노수야. 감독수 약을 가있고, 어떻 이, 이 약만 모으면, 이 물만, 감독수는 어떤능 입에 들어가게 하면은, 모든 걸 다, 어떻비 병을 다씻어지 다, 낯, 낯씻고, 다, 다 이제 빌고 말이야. 참으로 해다내 해가지고, 영원한 우트인지, 자유한 우트인지, 참말로 완인이된다고 병이 다 난다고. 입이 아프도록 말이지, 아주 많은이 이렇게 해도, 절대로 그걸 막 귀를 딱 맞고 말이야. 딱 맞고,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되고, 그래야 뭐 그대로 병, 그대로 죽어 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빈든 사람이고 배준 사람이고 이러니 마침 어떻게 하든지 말이지 밥상 같은 거라락 하면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결국은 안대면은 말이지 양 이외에 약저 약을 뭐라고 하든지 침을 맞으러갔냐 말이지 하거나 어떤 이글을 갖다 순종해야 할고 말이지 병을 권치가 있고 우리가 성불해야지 되왜 말하냐면은 자꾸 꼭세우면서 꼭 말이 싸우면서 그렇게 반대를 해가 이 말이 이만 중생을 갖다 미나지 못하느냐 이것이라 이런 일이 보면참 많이 있어. 요아 영어도 전소리많아지는구나막그만 나쁘지도. 좀더알겠지 제여 향선지결 얘기야. 어, 제여 여기에 있어서 이 선을 향하는 진리랑 있었는자 대개 이제 제가 하는데 한손 제가 제가 말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꼭 출가해서만은 이 공부를 성취할 수있나이기라할수 있나이기이다. 안 그렇다 이겠지요? 이, 이, 우리 대비비라고 한 것은 말이오. 제가도 없는 것이고 출가도 없는 것이고, 오직 이걸 바로 믿나, 믿나, 신심이 있다, 그말이 신심, 신심이 있다고 그 말이오. 참으로 어니 바로 믿고 말이지, 신심으로서 공부를 잘 해나갈 것 같으면은, 제가 한 사람이라도 이걸 갖다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말이오. 머리를 갖다 어떻게, 처분 마음 갖고 막, 저기 머리, 저 껍데기 베집이더라도 말이오. 껍데기 뱃집이더라도, 이, 제 밥을 믿자라고 말이오. 신랑 안 하면 막, 결국은 소용없다이 말이오. 어, 시험이 단 말이오. 그래서 이 공부를 성적하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이 믿고 신령 하나나 하나 이기지 말이지. 안 그렇겠어? 머리 깎은 사람이라고 밥 먹고 드니 만드면은, 저게, 배가 부르고 말이지. 머리 아 깎은 사람은 한밥 먹어도 만드면 배안 부르다. 그, 런법 없다고 말이오. 그, 뭐, 마침, 게 누구든지, 참말로 이부처님 말씀이나 이조사신 말씀을 갖다 믿고 말이지. 믿고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한다고 말이야 결국은 밥을 먹고 드 약을 쉰다그말이야 그러 그래 하면은 우든이다 말하자면은 성부를할수 있고 자선을 바로 깨칠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요 암만 뭐출가를 우출가를 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그럼, 그럼 우리뭐중대할 필요가 뭐 있나 중대할 필요 없고 막이 법문 묘고 하면 되겠니 막자 오늘 막 가자 막 술도 한잔 먹고 뭐그 애도 한잔 먹고 말이지 뭐 어디 한번 가보자 또 이래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참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일하고 할것 그 장애가 많습니다 자기가 많다면, 자기가 많아서, 이 돌성계에 야야되는게 많거든. 그래서 방야되는걸좀 들기 위해서, 진짜, 또, 부처님 이름 방편을 갖다가 내놓은 게데 말이야. 내놓은 데 실제 근본은 말이지, 추가 자격이 있지 않은 게고 바로 법을 믿나 안 믿나, 여기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래 참으로만, 음, 이제 제가 해가 있고, 제육에 있으면서, 말이야. 제육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부지르 부처님 법으로, 뭐, 신심을 믿어가 있고, 공부를 부지한 사람은 무엇일 것 같으냐면은, 화중생년 동물계여 화리생년, 불속에서 영 꽃이 나서지 말이 이것이 어디 저게 음, 저 죽을 수 있냐 고 말이요. 아, 보통 웃으니 저 물에 나은 건 물에 나는 긴데 물에 물에 나는 긴데 물에 나온 애서 뭐, 못내는거든 말아야 죽이지마는 말이지. 아, 불속에서 영 꽃이 나가지 이것은 뭐 영원출입은 절대로 저게 음, 저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결부 참말로 제가 하였고도 발심을 해가였고, 부이 무슨 정보를 바로 믿으라, 이 말이야. 공부를 성취한 사람은 화중생명같아서 말이야. 영혼투로 이것을 만든 없지 않게 영혼투로 자제한 말이야. 대자유자제한 길로 걸을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것은 무슨 제가 한걸 갖다가, 결국은 이거, 저게, 선인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이 우리 분류회란 것은 말이야. 분류회란 것은 제가 추가 없이 말이야. 야, 범위가 늘어다, 그 말이야. 범면가 늘어가지고, 이 정보를 바로 믿고 말이지, 노력 하면은, 누구든지 다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먼저 제팔수용기도 성불해야 빚고 말이야. 팔수용기도 성불해야 빚고 불을 믿지 않으면은결국만 부처님 아들이라서 용신유가 하시던 마님 생암주월 해피거든 용신한다. 선생비고 말이야. 선생유가 생암주월 해야한다그 말이야. 결국은 이것은 이제 막뭐 부처님 아들이라 부처님 할배라도 아닌다 이 말이야. 바로 믿어야지. 되나이막쌍신소를좀한테인가 <웃음> 그리기 때문에 용시범용오무생하이 말이야. 그 용시 비유 얘기는 그전에 했지마. 용시 비유가 이제 참 물론 사바라인을 범했다이야. 사바의 험만 불교에 쓰는 사행성거거든. 사형 사행성에 대해서 다시는 사람 날 섭는기라. 사람 날수 만드면 저 이제 영우초급 아비으로 떨진다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이야. 그렇지만은 우리 불교에 쓰는 만드면 그까지도 아주 극중 말이지 대지인 말이지 대지인도 분명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길이 있다, 그 말이야. 그 때문에 무상되도지무상되도지 말이오. 죄 크게 짓는말이오수급비라고말이건 참말로 무상되도록 하고, 큰 늘은 기락할 수 없는 기이든. 실제 늘은 기락한 건 죄지. 너도 살리고, 지금, 안 지인 사람은 살리고 말이오. 노든이 다살수 있어야 되는 게, 전체로다살수 있어야 되는 게다그 말이오. 그래서 이제, 용시 비구를 말하는 것은, 이건 죄를 크게 지인 사람, 사발을 지인 사람인데, 사발을 지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참말로 이제, 이제 법물 고 말이오. 부처님 법물 듣고확철대어 해갖고 무상을증했다그 말이오. 조지 성불 운자야참안됩니참말로 과거전에 음, 성불 내가 있고 그성불는데 부처 이름을 보일여라 이렇게 했어요 보일여라는 여래가 돼가 있고 지금까지부터 중생할지도가 있더라 이말이다 그럼 이것도 보면 말이요 이것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만 자꾸만 이면 사람이 이렇 짜목하면서 하면 안 되겄나 혹도또 이런 도생각할 사람 있을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갖다가 어 극악 말이 극단 사람을 갖다가 극단을 갖다가 일 갖다 저게 예를 드는 것은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우리 불교에라는 것은 실제로 광대무변해서 말이야. 광대무비해서 아무리 말이지. 아무리 극악한 말이지. 극악한 사람이라도 다 부처를 왔든지 믿고 말이지. 이대로든지 공부만 하면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취할 수 있다 말이라 아주 극악한 사람도 이 공부로 성취할 수 있는 의인데 하물리마음면 악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말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더 말할 수 있냐 이것이라. 그제는 이제 이들의 진단성이 같은 지 장군선해요. 에이, 참말로, 그 아미타블, 불대자비라 것은 말이지. 다자비라 것은, 오역지, 오역시발 짓고 말이요정벌을 비방한 사람도 다, 음, 제대로 한단 말이여. 그러한그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다제도로 되는데, 항, 말이지. 항, 참을며, 음, 착한 사람이 더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더 말할 수 있냐,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악한 일을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불법이나 광대무면에서, 아무리 악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이 불법을 가도 바른믿고 신신 만 어떤 정신 만 바랄 것 때문에, 다 성취할 수 있대 말이야 어? 그러니 마침 우리가 실제로 말하자면은 말이지이 악한 짓안 하고 착한 짓한 사람이 더많할거다이 말에 이건 금상첨화지.